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클럼버스가 신대륙을 발하면서 발견하면서 과연이 사람이 정말로 탐험가였을까? 아니면 해적이었을까? 아니면 침략자였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보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하는 이유는, 분석을 해보, 해보는 이유는, 여 옆에 보게 되면, 아메리카 고대 꼬레 문명의 밀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옛날에 우리가 고대 문화를 따지게 되게 되면, 어제까지 우리가 고대 문화들을 설명을 해왔는데, 어쩌면 이 클로버스 때문에 한국의 위대한 이 문화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혼이 탁 빠질 뿐이다. 능락한 사람들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지경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옛날을 되새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꼴의 문화 속에서 천부경이 태어났고 어메이징 그레스가 어?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때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 명맥은 이어오고 있는데 그에 관련되어 있는 이 민족들은 어떻게? 해? 처음 다너이빠진은 거예요. 혼이 다빠진은 거예요. 정신 나갔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더라고요. 자, 이것이 정신이 나간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정신이 나간 거야.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헛소리 짱짱하고 있대.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파먹문 거예요. 서양 문화에. 완전히 팔려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혼 빠진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짓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반박을 하겠지,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천부경은 오로지 진리와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학문이고, 이것이 우리는 규명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목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꼬레 문화의 꼬레 문화로 탐험하러 온 탐험가일까? 이게 정말 아니다 그지? 해적일까? 어쩌면 해적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침략자일까? 침략자이다 왜? 남의 문화를 말살했기 때문에 남의 문명을 말살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침략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사를 호도된 역사만 알고 있고 이것이 진행되어 온 것을 역사를 모르고 우리는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금 책에 봐봐. 클럼버스가 92년에 국민학교 책에 보게 되면 클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령했다 해갖고 완전 떨어난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네. 그거 서양 역사의 이거 어떻게? 위조다, 위조. 그리고 멍청한 멍청한 그 꼴의 문명에 꼴의 꼬래, 꼴의 인들의 멍청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겠지 그렇지?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고 다시는 이런 멍청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또 우리는 정신 멍청해 나갔다. 자, 보자고. 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우리가 이 천부경이 언제는 지금 6천년 7천년 이거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이 천부경은 우리가 이 고대 고래 문화 이전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것의 역사는 12,000년에서 18,000년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 이상에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래 문화가 정착된 것이 우리가 어딨냐면 최소한도로 한 12,000년에서 5천년 정도에 12,000년에서 5천년 정도에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이 문화가 이 꼬레 문화였어요. 우리는 코리아 문화가 아니고 꼬레 문화였어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문화들이 이쪽으로 전이되면서 여기서 우리는 활발한 정말로 활발한 문화들이 만들어진 거야 이것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은 우리가 빛이 BC, 이거 빛이에요 빛이 BC 한 5000년에서 한 3500년 정도에 걸쳐갖고 수메르 문명이 발전이 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마야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야 문명은 마야 문명이 멸망한 시점이 거의 600년이에요. 이거는 AD 600년에 정도 막. AD 600년 정도에 망했고 이것이 시작은 어떻게? 한 BC 한 3000년 정도에서 시작을 해 갖고 이 마야 자체만 이게 마야 부터 시작했고 아즈텍 문화가 이런 것이 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6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B.C. 이때 우리는 이 지역은 거의 붙어 있었어요 마음대로 갈 수도 있었고 자 여기에 일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전체 다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꼬리아 무명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게 꼬리아 무명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우리는 원주민 문명의 원주민 문명 자 이것이 훨씬 지나 가지고 여기서 잉카 문명이 여기서 발전된 거예요 여기서 잉카 문명 그런데 정신적인 문화는 여기서 우리 꼬레 문명에서 발전됐는데 실제로 과학기술은 어떻게 이 수많은 문명에서 발전된 거예요 스메르 문명이 발전된 것은 옛날에 사라진 대국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온 민족들이 이 스메르 문명들을 발전시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4대 문명이 어디서 발전됐냐면 4대 문명은 여기 항하에 여기 인더스, 겐지스 강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딱요 지역에 다 이렇게 적도를 기점을 하면, 적도 바로 위에서 첨다 문화가 발전된 거예요. 이 멕시코만 또 마찬가지. 나중에 마야 문명도 여기에, 응, 바로 위에 있는 거야. 요거는 조금 밑에 있고, 응. 적도를 기점 해서. 그러면, 적도를 기점을 해서 여기 옆에 있었다는 것은 저 북쪽에 가게 되면 거의 빙하지. 거의 빙하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문명이, 이런 문명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유럽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무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 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정신문화만 발전할 까 사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농사나, 농사를 지면서 아주 온한 성격으로 이렇게 성장된 이쪽 문화는 온한 정신적인 문자로 조상을 승배하고, 어른을 승배하고, 이런 문화가 형칭되는데, 여기는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되면서, 이 수메르 문명을 지나서, 나중에는 복합적으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열한 땅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이 지역에서 과학기술과 무기라든지 전쟁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그래서 과학이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지나서 결국은 이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이 마야 문명이 만들 때까지는 이, 이쪽 서쪽에서 많이 쫓겨져 왔다는 거다. 쫓겨왔다는 거다. 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화와 이 원주민 문화들이 합쳐져서 이 마야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럼버스가 어떻게? 이때 빛이 얼마예요? 아 아니, bc 가 아니지 1492년에 이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정말로 신대륙을 발견했을까 이거는 상상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왜 이것을 클립프스 해갖고 구구치에 갖다 여나갔고 아들 을세내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책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첩자일 뿐이다 첩자. 첩자가 아니고서야 이 역사학자가 아니고 이건 완전 첩자야 위조 위주, 역사를 위조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혈적이 흐르는 민족이 가장 번성된 나라 나라 규으로써 가장 번성된 나라가 어느 나라였 됐어요 고구려 고구려 <웃음> 여러분들은 고구려라고 막 할지 모르지만, 고구려는 이 나라까지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이 나라까지 내려오지를 못했다. 자, 고구려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 남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저,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주몽을, 주몽과 떨어진 소스너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지? 우리가 백제를 근거해 백제가 우리나라로 내려왔을까? 백제는 철퇴 우리나라로 안 내려왔다는 거다. 네? 백제는 생각을 해 보자고요. 여기에 고구려 땅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디 땅에 이쪽으로 내려오겠지? 중국 동부로 내려오는 거예요. 중국 동부로 내려 그런데 이것이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는 요만큼만 나라가 이만큼이 나중 밑에가 백제가 되는 거야. 백제가 돼갖고요 밑에가 또 일본 또 이래가지고 일본 또 이렇게 넘어간 거야. 그러면 백제 문화는 이쪽 밑쪽으로 돼 있어요. 북쪽은 고구려 문화고 이쪽에는 데 그런데 이 문화보다 더 발전된 우리는 나라가 있어요. 금으로써 무슨 나라일까? 우리 그것도 모르지. 그때 우리가 잇은 해동승국이에요. 해동승국. 해동성국이면 여러분들이 아나? 해동성국이면 옛날에 우리는 발해에 발해 발해 대조형이 있을 때 있죠. 발해 대조형이 있을 때 해동성국이 이때 우리는 저 풍미와 연관이 된거예요해동성국이 그런데 우리는 고조선 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나라가 아니고 이 부족 단위에요. 꼬레 문화하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어찌든 되면 이것이 갖고 지금 막뭐 고래 문화는 뭐 아메리카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잡하니까 조금 치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이렇게 가면 중국이 있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옛날에, 옛날에 그 당시 비시인 당시에는 지금 몽골 평원들이 몽골 지금은 초원으로 되고 사막으로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뛰어난 살기 좋은 공간이다. 뭐였지? 지금 중국 북부인 뭐저 티벳 뭐 어? 우리 고원부터 시작해갖고 어?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나원 조선이라는 것이다. 아메리칸 인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낙원조선 노제에 여기에 낙원조선이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통폐합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낙원조선이 있고 군데군데 어떻게 아메리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게 되면 게되 일본이 너무 크다 그지?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조선낙원을 건설하라는 거다. 그게 보게 되면 있지 군데군데 그래서 이런 게이 사다 보기는 이것이 나중에는 마야 문명으로 우리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이런 것들은 함께 떨어져 있지만은 거대한 이래 한 나라로 통치된 것이 아니라 이 분리돼 갖고 우리는 자유 국가로 분리돼가 한 그룹이 연합체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낙원 조선은 여기 있는데 군데군데 조선낙원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요새 알았는데 이게 뭐어 홍사문화가 있고 이쪽에는 이런 문화가 있고 요 히말리아 겐지수 속이 되면 티벳 문화하고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지금적으로 AD A.D 한 600년 정도까지, A.D 600년 정도까지는 이런 구조를 거의 하고 있는 거예요. A.D 6 0 0년입에 그럼 4대 문명이 어떻게? B.C 한 사대 문명은 B.C 한 3천 년 경에서 이쪽 저쪽 해갖고 B.C 한 3천 년경 정도 해갖고 여기서 고대 문명이 발전돼 4대 문명이 발전되는 거죠, 그지? 그 뒤로부터 어떻게? 이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교를 만들게 된 것은 이 구약 성서는 기원전 세계예요, 옛날 문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유대 민족의 이 기독교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 로마 문화가 재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 로마 대제국이 이 지중해의 금방을 해가 고이 이슬람 문화와 같이 이게 싹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정복에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나훈조선은 사람들이 좀 온화한 성격이고 문화가 자세가 정신문화고 어떻게 이 자연 어떻게 누군가따는고조선은 있는 그대로 농사를 짓고 온한 특징인데 여기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돼 가면서 이 무기가 굉장히 발전되어 가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1492년에 클럼버스가 이렇게 왔는데, 클럼버스가 왔는데, 클럼버스가 오자마자 이 대륙을 하면 다 먹었겠나? 오자마자 먹지를 못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신미 양료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개국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1860년에서 70년,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지 1800년대 우리가 18세기 말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1492 년에 여기 와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이 그대한 제국을 다 몰아 내고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2000 바자 지금 2100 2,100 1 9 0 0 지금 몇 년도에 2018년 <웃음> 내 자, 2018년에 1 8 1 8년이 지금 얼마고? 딱 200년밖에 안된 거야 200년 그지? 이것이 하게 되면 200년이면 어떻게 1818년 아이가 그지? 자, 그러면 이때 콜럼버스가온 거는 콜럼버스는 이것이 미국이 아니다 그지? 이것이 우리 에스파냐아 계통에 그지? 에스파냐아통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 행거는 영국에 있는 이런 청교도, 이 청교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이 시기부터 어떻게, 지금부터 250년 가까이 되겠지. 이때부터 본격적인 아메리카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1492년이니까 이 이전에는 여기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까? 그좀 웃기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죠. 미, 미국 미 국기 같은데 우리는 1400만 년돼 있다. 여기에 꼬리아 일어났다. 그죠 국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국기가 그거야. 이것들이 어떻게?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온 거. 그러면 이콜럼버스는 탐험가가 아니라, 이때는 이 세력이 굉장히 했어요.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영국, 페무면서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세계를 어떻게, 에? 그, 하게, 하게 되는, 어떻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하면 좀, 좀 되려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탐험가가 아니라, 이것다 해주기도 해줘. 지금, 옆 밑에 있는, 그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당시에는. 가서 뭐 뺏떨어오는 거잖아요. 뺏떨어오고 묻는 거 뺏떨어오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 이전에는 클럼버스 이전에는 일종의 해적이에요. 그런데 클럼버스는 어떻게 해적이 아니라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때 침략 미국을 어떻게 미국을 먹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한 거예요. 그럼 이때 에스파리아는 어디로 갔느냐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 거야. 그래서 지금 남미에는 어떻게 에스파니아어를 사용하는 공 나라들이 많이 있다. 에스파니아 집을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자기들이 먼저 오기는 왔는데, 침범하러 왔는데, 뒤따라서 어떻게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오갖고, 이거 싹조가 잡은 거야. 그래서 남미로 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콜럼버스가 오면서 어떻게, 약한 400년 됐지, 그치, 이제. 400년 사이에 이 미국 대륙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꼬리아, 꼬리아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돼 있었어요. 나라도 그렇게 정착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음, 이 백두산이 나는다 백두산 그지? 여러분들 옛날에 백두산이 노는데 백두산은 지금의 우리나라 이 백두산 천지가 있는 백두산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봉우리 중에 한 개가 우리 백두산이에요 평생 24시간 녹지 않는 하얀 산 꼭대기가 백두산이에요 그럼 여기서 높은 산 중에서 백두산은 어디 있겠나? 여기 있겠나? 이게 아니다는 거다. 그러면 당군이 당군태 백두산은 어디 있을까? 꼭대기가 하얀 눈으로 쌓여있는 곳에 있다는 거다. 그러면 여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낙원조선이라는 그 텃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낙원조선에서는 큰 형제들이 장남들이 먼저 진출을 해나간 거예요. 장남들이 먼저 해갖고 이, 제일 막내가 지키고 있고, 그 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낙원조선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군은 어떻게 해? 나중에 가게 되게 되면 이쪽 편으로 왔겠지, 그치? 그러면 먼저, 당군은, 당군, 당군 신하에 놓는 당군은 어쩌면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도책을 다 펼쳐보게 되게 되면, 365일 동안 눈이 녹지 않고 어? 하얀 하얀 봉우리가 있는 산이 어디 있을까? 높은 산이 알래스카에 있겠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알래스카에 있다는 거다알래스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보자 이제 조금 더 뒤에 소련이 소련이 이 나라를 증거했을 때 우리 2차 대전 일어나고 난뒤 소련이 증거했을 때 알래스카를 이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알래스카까지 우리가 소련이 증거한 거예요나게 그렇게, 그렇게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한국을, 꼬리아를 처음부터 쪼개 먹는 거야 그렇게 우리나라는 얼마나 불쌍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나 대체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있는 게 이게 나라 이 꼴이 정말로 이거 불쌍한 나라야.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좀 불쌍한 거야. 내가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너무나 불쌍한 거야. 이 정신적으로 너무 불쌍한 그렇게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미국이 여기다 미국 따라갔다가 소련이 오면 소련 따라갔다가 일본이 오면 일본 따라갔다가 중국 밑에서 올라오면 밑에서 따라갔다가. 아, 이렇게 막희둘리다 볼까? 막 징기스칸이 아, 나타나니까 막 징기스칸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주대도 없고 주체사장도 없고 이게 다 완전히 무너진 하, 정말로 좀 불쌍한 민족인데. 근데 여기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불쌍해 지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이것이 알레스카까지는 소린이 잡았다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아메리카들, 증거한 콜롬버스 이한 에스파니아하고 이런 청교도들이 이 소탕 작전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했다는 거다. 그치?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이것이 한국에 있는 소륜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디에 많이 돼 있겠노? 자, 우리가 이 텐진산맥, 중국으로부터 텐진산맥의 이전에는 유럽계 민족이지만 텐진산맥 이쪽 풀에는 거의 다 꼴의 민족이에요, 꼴의 민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다 보게 되면, 뭐, 어, 타지스칸, 음, 그 다음에, 어, 뭐, 우크라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체첸, 뭐, 이렇게, 음, 이런데,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데 보게 되면, 터키, 이런 민족들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민족이에요. 그게 보면 당군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당군의 시대에 때는, 이그만한 민족들이 있는 거야. 이게 전체 다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이 우리나라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문, 이 문제를 받아들여갖고, 이쪽에, 미국의 동부 쪽에서 이렇게 쫓겨온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처음에, 이, 아, 아, 어, 클럼버스가 오기 이전에, 한참 이전에 이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참 이전에 들어와가지고, 400년 전에 클럼버시가 들어오기 400년 전에 400년 보다더돼 600년이니까 한 800년 정도 되네 그치? 800년 전에 보고 고이 문명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문명들이 얼마나 많겠노 어쩌면 지금 미국에서 공개 안한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거다 공개 안한 것이 자 그리고 이 멕시코라든지 멕시코 밑에 가게 되면 마야 문명 단지들이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문화가 어떻게 여기로부터 흘러서 아메리카 원주민 까지는 이렇게 오갔고 이것이 하나의 한 국가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주를 해갖고 쳐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쳐들어 갖고 전쟁을 일으 갖고 그 어퍼 들디1492 년부터 진행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콜로버스는 서양 역사에서는 이사람을 신들의 바라는 유능한 어떻게 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이거는 세계에 없는 침략자다. 해적 수준이 아니고, 해적 수준이 아니고. 콜럼버스 이전에는 해적 수준이 있지만은 이때는 완전히 전쟁한 침략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불쌍하다는 이유는 이런. 클럼버스를 나눠놓고 신적이 모시는 것을 역사책에 나가나 세계사책에 나가나갖고 우리가 클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역사책을 쓴이 우리나라 역사책 학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고 와 나는 어떻게 보면 열 받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혼이 안 빠지고는 이런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나간 역사학자들이 쓴거야 맞죠? 아 서양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역사 막 미국 대륙을 다 먹었으니 미국 대륙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고 다멸 인디언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는 이 차이야. 죽고 우리 민족도 얼마나 많이 죽겠는 그제. 그러면 그에 대한 그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질질적으로 어떻게 해? 이때부터 6 0 0 년이 망했으니까. B.C. 이전부터 B.C. 이게 로마 문화부터 어떻게 그 뒤부터 막 쳐들어오는 거야 이게. 근데 생각을 해봐이 너른 땅에 한두 명이 오갖고 한개 부대가 오가지고 그거 점령할 수 있겠나.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가지고 이것을 사아사사몰아는 거야. 그래서 쫓기고 쫓기고 오가지고 이 로키산맥 쫓기다 보니까 로키산맥이 간 거야. 인카 제국이 왜呢? 인카 제국은 무대륙에서 일로 옮기진 이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 침략자들이 저렇게 막 오시니까 오니까 어떻게 이건 산으로 섭는 거야, 높은 산으로. 그래서 마추픽추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인카 문명이에요. 마야 문명보다 한참 뒤에 인카 문명은 주로 한 A.D. 600년 정도 기원 후한 600년 정도까지는 유지를 한 거야. 그 뒤에 막 유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신들.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으면 미국 사람들은 별로 내보고 탐탄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정말로 정신이 얼빠진 놈이야. 이런 말 했으면 란하지만 정말 얼빠, 어이안 빠졌으면 이런 말 하겠네. 뭐슬퍼다는 거다, 이 슬퍼.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알래시카라 소련이 또 미국이 파라모프잖아요. 700만 달러야. 70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이 돈도 아니다, 그제 이게 또 파라모프인가요? 그러면 해동승국이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 고려, 고려 이게 아니고 조선 이게 아니야. 우리는 이 시기가 우리는 해동승국이었다는 거다. 그런데 여기는 한나라가 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연합체로 운영이 되어왔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이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AD 600에서 600에서 한 1000년 사이에 AD 1000년 사이에 이 문화 우리나라 고고래, 고래 문화가 이고래 문화가 마구잡이해손되고 멸망을 하고 이 종독들이 죽어 나갔다는 거다 그때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 1492년에 콜럼버스가 국어책에 나눠 국사책에 나눠놓고 어, 그것도 시험문제에 내고 이짓 하는 거 이거 나라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나라냐 이거 나라, 나라 아니야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저것이 영웅이 될수 있어요. 그건 말이 되나? 지금 일본에 대놔 놓고 위안부 이것 갖고도 날들고 시인데 우리 그 거대한 해동선국이 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친 짓 하는 거야. 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못 넘어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1872년에 미국에서 추돌 온 거야. 나라 좀다 개방해라. 어디냐? 이좀다 개방해라 는거다 이거. 자그 당시에 우리는 구조를 한, 가보자는 게네. 그 당시에 구조를 한. 거.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몽골, 몽골은 한참 뒤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시대, 고구려 시대, 고구려 시대 때 우리는 고조선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고조선이 위에, 고조선 위에 가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이때 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고려 문화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것이 고려 문화야. 이것이 우리는 쪼개지면서 발해가 만 이쪽에는 발해가 만들어지고 발해가 우리 해동성국 이랬어요 자그 뒤에 발해가 무너지고 우리는 뭐가 생겼어요 고구려가 생긴 거예요 근데 고구려가 소선이가 똑똑하게 똑똑했어요 그저 대단한 여장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 둘이를 데리고 어떻게 주모의 아들인데 남겨주고 자기는 남아를 하는 거야 어디로 이쪽으로 남하를 하는 거예요. 중국 동부로 남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도 많고 이 조그만 날이 뭐뭐 물기 있어 갖고 왔겠나 여기는 기존의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보기는 구습기 시대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떻게 지구가 탄생해 갖고 하시부터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쪼막쪼막하게 그런데 이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요 이, 조망조망한 이게 신경 쓰지도 않으어요 여기 무슨 식기 있단 말이고. 이거, 이거, 누군 보이지도 않았는데,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백제 문화는 이렇게 흘러왔어요. 백제 문화는 여기 오갖고 한국의 일부분과 이렇게, 응? 이 일본 문화까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천왕이 지금 어떻게, 백제 민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민족하고는 또 다른 민족이래요 어떻게 되지 그렇게 천황은 그렇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뒤 역사는 거의 또 이어진 거야 자 고구리 시대 이전까지는 이렇게 좀 불확실하게 역사가 왜곡돼 갖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 엄청난 땅을 다 갖다 버리고 민족 다 흩어버리고 거기서 엄청난 민족들이 멸망을 하고 그 문화가 하나도 없어진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국을 한번 봐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민족인가 내가 어떻게 슬퍼 땅떡은 이요만큼 한데 여기서 서로 니와 정말로 이 나라 정말로 힘든 나라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는 좀더 세월이 흘렀어. 자 이것이 중국이고 이것이 일본이고 이것이 한국이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우리는 동부 삼 동부 삼성이다 그제 중국의 동부 삼성이다 길림성하고 우리 조선족이 사는 거지. 자 옛날에 고구리 시대 때가 이렇게 돼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해동성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6억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근, 근세에 들어와서는 고려가 통일을 했지만은 여기까지 밖에 못 갔어요. 그지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고려는 여기에 그, 조선시대는 요만큼 해갖고 학인도까지 여기까지 가 있었어.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압록강 두만관, 함도 못 넘었다는 소리다. 그런데 우리는 좀 자극을 해야 된다. 잃어버린 이 대륙은, 어? 참 나도 다 팔아 못 보고, 응? 그래, 이건 엉터리 해갖고, 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1492년에 우리는 그클럼버스가신들이고 발견돼 이렇게 적어 나놓고 지금 와서는 어느 게 이거 동부산성은 전부 다 지꺼라고, 우거 기쁜데, 야, 정말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야, 그러면 우리나 이것이 한족이고, 이것이 그자 여기서 보게 되면. 중국은 이렇게 딱 나누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민족들이. 여기는 어떻게? 일반 조선족과 옛날에 꼬레 민족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밑에는 남방계 어떻게? 우리는 무대륙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방계 문화, 항아 문명이 남방계 종족들이 있고. 이쪽에는 티베트시라든지 아라비아계 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국이에요. 이 거대한 중국이에요. 말이 막뭐 거지 상상이 안될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의 민족이 이렇게 나가더니 크게는 분류는 큰 분류는 그렇게 지금은 민족들은 막 엄청나게 몇 십개가 되겠지 이렇게 큰 민족인데 이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럼 이거 갖고 또딱담먹게 하는가? 우리나라는 이거 또딱담먹게 하고 난 뒤에는 다 어차께요 또요거 갖고 또딱담먹게 하고 요거 갖고 딱담먹게 할거야 지금 요거 갖고 또딱담먹게 하고 있잖아 낙동강 남쪽 낙동강 북쪽 해샀이803 밑에 야 나라 이래 갖고 무슨 그나놓고뭐 그냥 꼬리야 했다 이상 어떻게 슬프게 는해 정말로 슬프다 불쌍한거지 자열를들어 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 천부경 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내려 주갖고 모든 종교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뒤에 냥만 들고 놔가지고, 치기 맞다고, 나장판 돼갖고, 처음부터 이상하게 넉 나가보고, 정신 나가보고,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슬지 아, 슬프지. 이거 얼마나 슬프냐. 이참이 오겠네, 이래갖고. 그리고 지금 한 봐봐. 국회도 말이야. 국회도 짜게갖고, 2층, 3층 짜게 보고, 이제. 이 한강, 우쪽으로, 밑쪽으로 또쪼이갖고 나라 보고, 강북, 강남 쪽에 보고, 이. 와. 우리나라 민족들, 정말로 이래갖고 안 된대, 그제. 아, 일부분 잘 사고, 뭐, 그렇지도 모르지만은, 이 거대한, 이 조상의 얼, 조상의 정신까지도 망각한, 이런 민족은, 이주 순, 이 주순, 할아버지가 보면, 저 위에 할아버지가 보고, 밑에 수 상놈이다, 상놈. 상놈 중이다 상상놈이다, 이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 우리 조상의 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는 옛날에는 인류 최초의 문화를 정신문화를 갖춘거예요 갖췄는데 이것을 다주나 놓고 난중에역공당 해갖고 저거는 산산조각이 나쁜거예요 어때 어드터지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조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은 뭐니끼다내끼다막딱이거 막 진짜 남아있는거 요만한 고떡까리 많은 땅떡아리 나눠놓고 이갖고 동서남북으로 쪼개 갖고 난장판을 지키고 있으니 이야 그거 되겠네 여러분들은 그건 절대 그들받 돼. 내가 지금 이 천봉의 역사를 풀어오게 되면서 내가 제일 미으면 되겠지 우리나라 바보 우리가 더 바보니까 우리 멍청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한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제발 역사학자들은 이 콜롬베스 좀 빼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내가 어? 한번 강좌를 시작할 거예요. 언젠가는. 콜롬베스는 국사책에서 좀 빼라.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군대를 몰고 갔고 기존에 있는 토속 세력,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짓밟았고, 완전히 삭제한, 음? 주범이다, 주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앉아가지고, 어, 위대한 발견이라고이 미친 척 하는 이런 나라가 어있나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데 우리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그래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옛날에는 비록 이렇게 이렇게 진측이 됐고 이 문화들이 좀더 말살 돼 가지고 자 지금은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살아있는 정신만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뒤 그 역사를 한번 보자. 거뒤 그 역사를 한번 보자. 거뒤 그 역사를,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명나라에야 완전히 이래 섰다가그 뒤에 또 청나래인데 이렇게 일섰다가 그 다음에 또 몽고인데 이래 샀다가 그 밑에 밑쪽에서 올라오는 또 일본인데도 이렇게 샀다가 그 뒤에 어떻게 또 이게 뭐하는 나라고 이거 정말로 쪽팔리는 나라 아니다 그래도 이 큰소리 칠 사기기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라를 요모야 요걸로 만들어놔 놓고 그 순하고 착한 이 멍청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 놔놓고 그 풀이 못고 완전히 이용해 먹는 이는 이이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왔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어, 멍청한 짓을 했겠나. 그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진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자 아무리 물질 문명이 물질 문명이 좋고 힘이 센다 하더라도 힘 있는 세상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제 이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고유한 것들이 있다 단세 가지 자 고유한 세그 고유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우리는 천부기인이다. 천무긴 도 쪼, 바로 필이 갖고 하는데, 참, 다, 뭐막 귀신 들리가고 풀면 안 되겠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어떻게? 영국에 뺏기 뿐 거잖아. 그제? 이창송가로다 뺏기 뿐잖아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처님이데 뺏기 뿐 거. 이 그런데 이것을 뺏기다 놓고 우리나라 또 갖고 들어온다? 자, 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명상하는 법을 어떻게 인도에 전수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이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나라에 또 수입을 해가지고 그 나라 끄라고 또 이렇게 비비고 있는 하, 우리 창피하지 이것이 우리는 명상하도예요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이세 가지는 그래도 모든 것은 다 뺏어 가더라도 그제 땅도 뺏어가고 뭐 먹는 것도 뺏어가고 있는 것도 다 뺏어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일무일하게 세계 유일무일한 이세 가지의 특별한 어떻게 이 정신적인 유산은 그래도 우리 핏줄에 어딘가 남겨나갔고 이까지 흘러간 거야 이? 그러면 다른 건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우리가 남은게뭐있노 아무것도 없어요 땅덩이도 욕만한데 뭐가 있겠나? 그러면 이 남아있는 거 이거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힘은 없고 경제력은 약하고 인구는 작고 나라도 작고 이렇지만 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이 훌륭한 인류의 조상의 민족 이 천손의 민족이 자부심은 있어야 되겠나? 그것까지 갖다 버리면 우리는 뭐 살겠나? 그거 하나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쫙 키워서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 갖고 그지? 그 다음에 참 나라 잃고 땅 잃고 모든 걸 문화 잃고 문명도 잃고 다 잃어버리지만은 남겨준 마지막 후손들인데 남겨줄 유산은 이세 가지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비록 똑바른 것을 또 갖다 역수입해 갖고 가지고 천하를 깔고 또 가서 일하지 말고 이. 이제는 이이 이 세계를 응? 어? 이제 넓혀갖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땅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이그 대가는 우리 후손들인데 물려줘야 되겠나 그죠? 네. 이제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자들고 국사책 쓰는 사람들 정말 정신 좀 차려갖고 이것만은 좀 빼자 이거는 도지 도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역사자들이 오갈 옛날에 어갖고뭐 허소리 이거, 이거 하면 안된데 그래서 오늘은 자 누군데 한국의 고대 고대 문명은 이 사람 때문에 다 망하고 말살되고 사라지고 없다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신재력 발견자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역사,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 우리 위대했던 이 한민족은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요 존재 가치가 없는 민족이다. 아무 때들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엄밀하게 우리는 태극기도 그거 1471년에 만들어진 태극기도 1471년에 만들어진 태극기도 있고 우리나라 이 해동조선도 있고 우리 고구려 민족도 있고. 신라민족도 있고 백제 유물도 있고 다 있잖아. 그렇게 엄청난 유물과 이 재산을 남겨놔고 놓땅덩어리 없어질 때 해갖고 이 정신문화까지 뺏을갈 수는 없잖아. 우리는 여기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새로운 정신문화 시대가 열리게 되게 되면 이것이 빛이 바라겠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익혀서 미래의 후손들인 데는 요만한 유산이라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